なぜ朝から朝じゃないかあのすっぴんで動画を撮るかというと今日は新宿で撮影があってあと2 0分ぐらいで出ないといけないんですけどあどうせメイクするんだったら、それ動画にして毎日メイクをちょっとお見せしようかなと思って撮影をしてます今はスキンケアだけやって特に何もしてないんですけど髪の毛をこんな感じで <笑><笑> こんな感じで髪の毛を固定しとけば後でアイロンしなくても自然なくるくるウェーブになるのでこのままメイクを始めますエスプートライヤーエクラジュの日焼け止めを一応顔に塗ってあの、 焼け止めの後はファンデーションを塗ります前の動画もずっと手でやってたんですけど変わることなく変わらず手でやりますこれ一番早いシワはできるかもしれないけど一番早いので前髪邪魔ですねマスで白るい色と三番目だった色やなコスターズ色を<笑> 이렇게 섞어서 반반 1대1 비율로 섞어서 아니다. 어두운 색깔을 조금 더 많이 3대1 정도로 섞어서 잡티 이렇게 발라요 저는 여드름이 나는 피부는 아니고 잠을 많이 못 자거나 몸 상태가 안 좋으면 얼굴이 전체적으로 빨개져요 혈관이 확장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여드름이 나진 않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얼굴이 막시뻘게진다고 해야 되나? 상태가, 상황이 뭐냐, 몸 상태가 안 좋으면? 컨실러도 손으로 하죠. 귀찮아가지고. 저는 근데 화장품을 저는 화장품을 항상 쓰던 것만 쓰다 보니까 몇 년이 지나도 계속 같은 라인만 쓰는데 약간 피부도 좀예민한 편이고 하다 보니까 쉽게 메이크업 도구를 잘못 바꾸겠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나이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피부가 한번 뒤집어져서 지는 돌아오는 데까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가지고 잘 써야 돼 화장품 립스틱을 바르기 전에 립밤을 아 디올 립밤 에스쁘아 립스틱 모디스트 이런 색상이에요 그 다음에 삐아의 빅잼 이라는 섀도우를 헉! 아니다! 아지 이걸 하면 안되지 섀도우부터 하면 안되고 일단 팩트를 발라줄거예요 여름에 팩트 안 바르면 땀나면 다 밀려서 이거는 필수입니다 겨울에는 안해도 되는데 여름에 안하면 은 엉망진창돼 삐아의 빅잼 섀도우를 눈두덩이에 보이나? 이교살을 강제로 만드는거죠 얘는 제가 2014년? 5년부터 쓴거예요 벌써 5년 가까이 됐는데 여기 삼각존에도 발라줍니다 자 이제 처음으로 도구가 나왔어요 색깔이 세 가지가 있는데, 내 얼굴을 잡지 말고 여기를 좀 잡아줄래? 제일 어두운 부분으로 아이라인을, 아이라인을 굉장히 연하게 하기 때문에, 섀도우로 끝에만 이렇게 그려요. 굉장히 연하게 자연스럽게 됐죠? 아닌가? <웃음> 자, 이제 제 밝은 색깔로 눈 밑에 한번 톡톡톡톡 더 두드려 줄 거예요. 얘는 홀리카리카 원더 드로잉 아이브로우 제일 밝은 색상이에요 이렇게 살짝 인상을 쓴 다음에 그럼 여기 뭐가 생겨 그러면 은 여기를 따라서 그어줘요 근데 힘을 빼고 그어야지 이거 세게 하면 바로 주름 생기니까 아주 살살 아주 살살 자 페이크 애교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본 드럭스토어에 쓴 건데 치슐레 뭐라고 적혀 있는 거지? 아치슐레 치프레의 아이라이너펜슬 S. 를使っ 해서 삼각 그.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 이거 이 지금 선풍기를 틀어놨더니 가루가 확 날리네 그리고 아까 샀던 블러셔 만능 블러셔 얘를 한번더쓸 건데 턱치기 이렇게 턱을 칩니다 가, 갸름해 보이려고 자, 요즘에 요즘이라기보다는 일본 온다음부터 꾸준히 살이 찌고 있지만 아무튼 살이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비해서 4kg 가까이 불어가지고 이렇게 턱치기를 하지 않으면 얼굴이 다들 이제 볼살이 좀 있으면 어려 보인다고 하는데 나는 반대야 살이 찌면더 나이 들어 보여 아시세이도의 뷰러로 눈썹을 집을 거예요 지금 친구 봐 도착해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준비가 아직덜 됐어 살짝 눈을 이렇게 내리깔고 손등 손만 이렇게 위로 올리면 잘 되는 것 같아요 눈썹을 찍었으면 마스카라 픽서로 고정을 시킬게요 아그러고보니까나 오늘 오랜만에 한국어로 다 이야기를 하고 있네 자막 만들기 힘들겠다 여러분 제가 왜 동영상에서 일본어를 계속 쓰는 줄 아세요? 한국어로 자막 만드는 게 훨씬 쉽거든 말하는 거랑 글 쓰는 거랑은 달라가지고 시간이 더 오래 걸려서 그래서 저는 자막 때문에 일부러 일본어로 이야기를 해요 항상 그다음에 마스카라 이니스프리 스키니 마스카라 대충 눈 화장이 다 끝난 것 같네 3CE의 립 틴트 벨벳 립 틴트 다포 딜 약간 진한 코랄 느낌? 이게 잘안 지워져서 좋아요 손을 잘안 지워진다는 게 문제지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눈썹만 그리면 돼요 제 나이트 루틴에서 세수하는 메이크업 지우는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눈썹이 반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앞머리가 <웃음> 있어서 좀 괜찮긴 한데 그래도 안 그려도 바람 불면은 극장이 그 좀모나리자대죠 이런 안 좋은 것만 다 유지하네요 키 작은 거 엄마 키가 155거든요. 근데 우리 언니는 165야. 변하지다 눈썹도 그랬어요. 이제 끝친것 같은데. 이제 끝. 난고 같.. 아 평소에는 안 하는 거긴 한데 오늘은 촬영이 있으니까 코에도 음영을 좀 넣어주고 완성. 이렇게 메이크업을 완성했습니다 엄청 간단하게 오늘 몇분 걸렸지? 25분 걸렸네요 평소보단 좀 오래 걸렸네요 메이크업도 이제 대충 끝났으니까